제가 염색을 하고 나서 두피 카메라로 두피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모근, 모공 안 사이사이에 염색약 찌꺼기가 그대로 닦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바닉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모공청소가 완전히 디클렌징 된거예요 안녕하세요 끔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두피 갈바닉, 두피 케어하는 어, 가장 쉽고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두피 갈바닉 준비물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첫 번째로 이 갈바닉이 필요하고요. 갈바닉은 물결 헤드 또는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생긴 일자 헤드나 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스칼프 헤드, 네 이렇게 두피 빗 모양으로 생긴 스칼프 헤드가 있으면 됩니다. 어, 우선 갈바닉 하기 전에 림프를 풀어주는 제품으로 바디 쉐이핑 젤, 리스킨 바디 쉐이핑 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피 케어하는 용도로는 총 이렇게 네가지 제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첫 번째 거는 리퀴드 바디바, 두피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 그리고 두 번째는 뉴트리올, 에이지락 뉴트리올 스칼프 앤 헤어 샴푸 그리고 에이지락 바디 쉐이핑 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포크 아이스 댄서 젤이 필요합니다. 자, 뉴트리올 샴푸는 두피의 영양 공급과 그 다음에 두피 모근, 모공 안에 끼어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스댄서 두피에 트러블이 많은 분들은 두피에 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댄서 역할은 두피에 열감을 빼주고 또 약간 아로마틱한 그런 효과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바디 쉐이핑 젤은 잘 아시죠 독소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염증도 또 완화시켜주고 이 갈바닉이랑 같이 이온화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피에 전류를 넣어줘서 어, 두피 두개골, 뼈를 감싸고 있는 근막까지 유효한 성분을 넣어주고,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림프 푸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한쪽만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우선, 자, 여기 목쪽이랑 세골라인을 놔주고요. 자, 페이스 갈바닉, 일자또는 물결 헤드 4번을 이용해 주십니다. 이 목이랑 쇄골 쪽에, 어, 림프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림프는, 어,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그 경로인데요. 림프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림프액 순환을 도와주는 지금 이렇게 림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턱, 위턱과 목 라인 사이에 깊이 움푹 파진 곳 있죠? 여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쓰레기통이거든요귀 뒤부터 이렇게 쓱쓱 끌어내려서 쇄골로 갖다 버려주세요. 계실 텐데요. 네. 귀 바로 옆 이렇게 귀 앞쪽 뒤쪽으로 해서 갈바닉으로 꾹꾹 눌러서 순환을 도와주세요. 자, 여기 그리고 턱 근육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여기 턱까지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자 그다음 헤어라인. 발바닉 여기 모서리를 이용하셔서 어, 살살 긁어주시면 훨씬 더 시원하고요. 힘이 안 들어요. 너무 시원합니다. 눈이 막 번쩍 띄어지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하게 되면요. 림프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목주름 관리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 2, 3분 정도만 두피 케어하기 전에는 2, 3분 정도 만 풀어주시면 좋고 여기 어 우리 브레지어 끈이 항상 걸리는 여기 라인 있죠? 여기도 많이 뭉쳐요. 많이 뭉쳐서 그리고 근육을 자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 근육이 앞쪽으로 이렇게 굳어버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네, 여기 등이 자꾸 굳겠죠? 그래서 여기 근육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풀어주시면 어, 자세도 발라주고요. 어, 어깨가 이렇게 휘는 거를 또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반쪽만 했는데 이쪽 눈이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세요? 이쪽 눈꼬리는 좀 찾았는데 이쪽 눈꼬리는 좀 올라갔어요. 지금 한 2-3분 정도만 풀었는데도 얼굴 전체가 리프팅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귀 주변을 이렇게 가끔 깜빡깜빡 거리면서 어, 전류가 잘안 통하는 경우에는 미스트를 손에 그리고 이렇게 기계에도 뿌려주셔서 하시면 전류가 잘 통해요. 자, 지금은 깜빡깜빡 거리지 않죠. 전류가 잘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림프 케어가 간단히 끝났으면, 네, 저는 지금 이제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고 두피 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목욕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묻은 상태로 두피 관리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머리가 약간 젖어있는 상태고요 자, 헤어라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헤어라인 위주로 림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가바닉 4번으로 우선 반쪽만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이마 그리고 편두통 많은 분들 있죠? 편두통 자주 오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옆에만 갈바닉으로 슥슥 긁어줘도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여기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 며칠 동안 계속 갔길래 참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이제 갈바닉 케어를 했는데 한 번만에 되게 시원하게 머리가 풀리면서 엄청 금방, 어, 좋아졌어요. 네, 지금 이렇게 두피 케어를 하면은 모공청소 뿐만이 아니라 두피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 너무 시원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림프를 좀 풀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재료 뉴트리올 샴푸 바디 쉐이핑 젤그 다음에 리퀴드 바디바 마지막으로 네. 아이스댄서 이렇게 네가지 재료를 1대1대1대1 비율로 해서 잘 섞어줬어요. 그리고 물도 1 넣어줬어요. 이렇게 버블기 공용기에다가 담아줬거든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재료를 잘 배합해서 두피 위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번는 어, 그냥, 공병에다가 담아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되니까 좀 많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거품 나는 용기를 사서 발라주니까 흘러내리지도 않고 되게 좋아요. 자, 두피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고요. 자, 지금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계속 갈바닉 4번 켜놓고 할 거예요. 꺼지면 또 갈바닉 4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여기 정수리 부분 있죠? 정수리가 백해부라고 해서 우리 두피에서 온갖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든 독소들을 끌어서 너무 시원해요. 네. 머리가 어, 두피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재료가 빨리 스며들어요 흡수가 돼요 그리고 또 머리가 길면 더 흡수가 빠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료를 조금씩 넣어 주면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어, 총 5분을 두피 관리를 하는데요, 보통. 한 2분 정도는 일자이드로, 그리고 이, 2분 정도는 이렇게 스컬패드로 빗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원해. 대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피 쪽으로, 정수리 쪽으로 모은 정수리를 이렇게 긁어 주시면 되는데 머리가 긴 분들은 이 스컬프 헤드를 이용하면 머리가 좀 뜯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머리를 잘 빗어준 다음에 하시면 덜 뜯겨요. 자, 그래서 머리가 긴 분들은 저는 이제 스컬프 헤드보다는 이렇게 일자나 물결 헤드 네 물결 헤드는 기본 옵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자나 물결 헤드를 더잘 이어가는 편입니다. 와, 네, 여러분들 지금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시죠? 네, 제가 이 기분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더 표현을 해야 될까요? 특히나 어, 저는 염색이나 펌을 하고 나면요 두피가 예민해서 약간 염색약 알러지 이런 게 있거든요. 두피가 예민해서 계속 가렵고 화끈거리고 따갑고 이런게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염색이나 이런 머리에 펌 이런걸 잘 안하려고 하는 편인데 또 저처럼 반 곱슬이신 분들 아예 곱슬이면 몰라 반 곱슬이신 분들은 안할 수가 없어요 어, 어, 어중간하게 어, 진짜 하에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데 제가 염색을 하고 나서 두피 카메라로 두피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모근 모공 안 사이사이에 염색약 찌꺼기가 그대로 다 껴있더라고. 갈바닉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모공 청소가 완전히 디클렌징된 거예요. 모공이.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헤어샵 시술을 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갈바닉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빗어주면 돼요. 어려울 게 없죠. 헤어샵에서도 두피관리를 갈바닉으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휴를 메고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제 헤어샵이나 뭐 바버샵 쪽으로 두피 컨설팅을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현란한 손동작과 가장 중요한 거는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내가 홈케어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에 한 5분 이내로 이렇게 긁어주는 게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 귀찮아서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샴푸와 세럼만 사용하셔도 물론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집에서 홈케어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침 갈바님도 끝났으니까 머리 감고 올게요. 네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시원해요 두피가. 완전 뽀득뽀득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자 이렇게 머리를 그냥 물로만 헹구고 오시면 돼요. 왜냐면 어, 두피 관리했던 것 중에 뉴트리올 샴푸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로만 헹구시면 되고 물로 헹구시고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닦고 왔는데 뉴트리올 스칼프 앤 헤어 컨디셔너를 이용해서 어, 두피 끝에 모발 위주로 해서 또트리트먼트를 해줄 거예요. 자, 굉장히 고농축이에요. 향기도 너무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발 끝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마사지 해두시, 해주듯이 실제로 이 제품은 헤어샵에서 어, 트리트먼트 제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발라놓으셔도 되는데요. 좀잘 흡수되라고 보니까 헤어샵에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푸석푸석하다 아니면 뭐 어떤 펌이나 시술 같은 걸 하고 나서 많이 퍼석, 푸석푸석해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발라놓으시고 두피에 헤어캡 씌우고요. 그냥 한 1시간 정도 아니면 10분 20분이라도 방치해 두시면 굉장히 부들부들 극강의 실크 같은 그런 어, 모발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5분 정도만 방치해 볼까요? 자, 머리가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도 이 트리트먼트 성분이 모발을 튼튼하게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짧은 머리라도 이 트리트먼트 헤어 컨디셔너꼭 이용해보시길 바래요. 모발의 힘이 달라져요. 네. 자 이렇게 영양을 주고 또뭐 한번 머리를 헹구고 오겠습니다. 네 머리를 가볍게 헹구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은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죠. 에이지랑 뉴트리얼 인텐시브 스카이프 앤 헤어세럼 입니다 그냥 편하게 세럼이라고 얘기할게요 헤어세럼은 마지막에 두피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내 두피 위주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나의 고민되는 부위 위주로 좀 많이 뿌려주시면 돼요 네, 너무 뿌리시면 세럼 성분이기 때문에 조금 유분기가 있어보이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 뿌려주시고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더 신경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자 갈반이 5번 켜시고요. 갈반이 5번 켜시면 2분 정도 작동이 돼요. 그래서 2분만 이렇게 쓱쓱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너무 날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 꿀잠 예약입니다 시원해 네 이렇게 어, 두피관리를 하는걸 배워봤죠 자 그리고 두피관리하고 나셔서는요 뜨거운 바람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나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는게 어, 두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바람은 두피에 좋지 않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인 에이지락 드리올 제품으로 두피 관리하는 방법 배워봤고요. 어, 나는 갈바닉 하는 거 너무 귀찮아 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샴푸와 세럼만 이용하셔도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샴푸 사용하는 꿀팁은요 샴푸 바르고 바로 헹궈내시면 안되구요 샴푸에 살리실릭애씨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발라놓고 방치해 두셨다가 헹구시는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꼭이뉴트리오 제품으로 두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구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이나 어, 오픈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갈바니 뉴트리오 제품으로 두피관리 끝!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